자, 뭐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최고경영자 문제입니다. 호응이 없네요. <웃음> 다 저윗분들이 오셨나? 그 모든 조직의 문제, 특히 이제 이런 그 산의 이제 컬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전부 탑이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들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그 최고경영자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최고경영자의 철학. 자, 우리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 고객을 위한 미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이제 그 마케팅에서 이제 뭐 미션 얘기 나오면은 요즘은 이제 또 가치관 경영이라는 말도 이제 많이 쓰고 있듯이.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사례는 뭐 화장품 회사가 우리가 화장품을 파는 회사냐, 희망을 파는 회사냐,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이제 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철학의 문제가 이제 그대로 드러나죠. 뭐 서민을 위한 뭐 이런 이제 철학이 없이 야 무조건 돈 벌어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저기 오늘 이제 그저 뭐 변사체로 발견됐지만 누가 이제 저 유병헌 얘기하면서 뭐 장사꾼 어쩌고 그러길래 이제 내가 이랬습니다. 그건 장사꾼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예, 장사한다는 게 그게 뭔가 이렇게 철학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 관리, 성과 평가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최고 경영자의 책임 중에 제일 큰게 이거죠. 항상 목표를 어떻게 주느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지 마케팅이 제대로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뭐 홈쇼핑에서 뭐 무슨 사건 터지고 그다음에 뭐 남양유업에서 밀어내기 하고 이거는 담당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성과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른 이제 그저 최고 경영자의 문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잘못되어 있다. 특히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계약만 따면은 그때 이제 인센티브를 다 받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보험에 그 가입하는 고객은 어떤 고객이에요? 호객님이죠. 한번 가입한 다음에는 고아가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이제 고객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의 관점에서 이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 시장 지향성, 이런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죠. 진짜 고객을 생각하는 이제 조직 문화를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